아까 아. 아니요 <웃음> 너다 들켰어 아너 숨어서 그럴게요. 나오려 했지? <웃음> 카메라 독차지 하지마 나도 나갈거야 에하 <웃음> 우리가 탈거예요 이거 맞아요 그쵸 맞습니다 저희 이거 탈거예요 근데 오늘 무엇을 할 것이냐? 바로 뭐죠? 인테리어인가? 인테리어를 부탁해.입니다. 아, 네, 이번에요. 이번 의해자는 네. 네. 저예요. 네. 아, <웃음> 그만 날려먹어. 나도 아프다, 야. 야. 일단, 가자. 그래. 가자, 이제. 이번에 의뢰자. 너 카메라 한번 들어보, 들, 타면 들수 있나? 들고 못하지. 못할 것 같은데? 잠시만. 아, 안 되네, 안 되네, 안 되네. 야, 잠깐만, 나 근데 나왜 이렇게 타? 또 안, 안 잤는데, 아래? 야 이거 같이 데리고 다닐수 없냐? 그러게 야 우리 야, 야 잠깐만 힘이... 잠깐만 나그 생각이 있어 이거 아거 아니야? 리얼 야 이거 이거 기다려봐? 그 부,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용접해 용접 용접해 기다려기다려어 화면 그 앞에 보게 적당히 하고 용접을 하자 우리 용접하면 될거 같아 언니 <웃음> 밑. 미... 그왜 꺼내? 이렇게 살까? <웃음> 이렇게 달자 아니 왜 저렇게 달아? 야잘 보여 카메라? 어 그래 약간 그 셀카봉으로 셀카 찍는 거 같다. 괜찮이 정도야? 네 용접할게. 어. 아, 아이고, 아이고, 뭐야, 나 이상. 됐어요? 시만냐 네. 인되나 야, 무게 괜찮냐, 이거? 아, 무게 괜찮냐. 아, 뭔게 뭔가 게 내가. 뒤에 뭔가 달면 되, 되지 않을까? 뭘 달려고 냄비? <웃음> 아우 뭐야 나 탔어 나 탔어 야, 아, 가안 움직여져 저거 무거... 뭐고 야 아니면 그거 야 이거를 좀더 이걸 좀 뒤로 하지 그랬어 그럴까? 오시. 그럼 너, 넌저리더고 이제 풀어놨으니까. 응? 냄비 어디가? 냄비 부심. 어. <웃음> 잠깐만, 얘 고정시키고. 이거 인테리어 하기 전에. 님이저 용접해보고 정도. 이정이거 음. 하다 끝나는 거 아니야? 응. 무게동심이 쏠린다거나 그런 일은 없겠지? 야, 냄비 달자. <웃음> 냄비 또 달아? <웃음> 달자. 일단 용접 다시 하자. 그래. 용접해, 용접. 영접. 진짜. 가지가지. 어. 가지. 얘 용접 <웃음> 잘안 됐나 봐. <웃음> 어. 어, 야 카메라 닮으면 괜찮아. 그치? 얘를좀 고정시켜봐라, 소파. 어우 씨. 재 <웃음> 웃기는데. 네, 용접할게. 잠깐만. 얘 우리 촬영을 할수 있냐? 지금 하고 있긴 한데. 됐어, 됐어, 됐어. 잘 고정해. s yes. 아, 됐다, 됐다, 됐다, 됐다. 내가 풀었어. 가즈아 괜찮아 이거? 야너왜 이렇게 푹 빠졌어? 오야 괜찮은데? 야 냄비 없었어 냄비. 뒷... 아 불었어. 흘렸다. 리얼. 냄비가 한몫 했다. 아 진짜 왜 이러냐고 이거. 나 이거 신영통번 해야겠다. 아! 뭐야. 이번 을베지가 어디였더라? <웃음> 야, 달려. <웃음> 아, 야. 내 친구 같은 녀석이. 아, 오. 오, 야. 나 소파 뚫었어, 시점. 와 대박. 내 네, 앉은 밑에가 보여. 어. 지금 가, 잘 가고 있는 거예 이거? 네네네. 괜찮은 거 맞죠? 네네네. 당연하죠, 당연하죠. 응왜 자야, 이거? 왜 믿어요? 아 진짜, 뭐하실기 철봉에다 그냥 중심잡게 하고 있는 거잖아. 저게그운전을못 타세요. 아, 그 저... 그 카메라에 그거 해두고 하고 있어가지고요. 아... 혹시 아, 아 그... 그러면 카메라 의미가 없는데, 너희? 조심히... 아... 하... 야, 이걸로 촬영 끝나겠는데? 어... 어 박혔어 됐다 됐다 됐다 잉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잉잉 거의 다온 같아요 네네네네 어! 아 자꾸 옆으로 쏠리네 이게 어아 아,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어요 됐어요 내려 내려 아이씨 이게 뭐야 어디 이제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아 저희 이제 도착했어요 이렇게 하는거지 이제 저희 도착했어요 도착했어요 <웃음> <웃음> 어제 저희 들어갑시다 네 아니, <웃음> 여기에요? 네그 집입니다 네, 오... 여기서. 여기, 여기, 여기. 가운데, 가운데. 여기 무서운데, 좀. 어, 문이, 문이 안 열려. 어, 야, 여기 떨어져. 아, 됐다. 죽럴거 같은데, 여기서? 안 돼. 안 돼, 안 돼. 죽럴거야안 돼, 안 돼. 안 돼. <웃음> 저희 여기 집을 이쁘게 꾸며야 돼요. 아えあじゃ 여기 꾸미는 거예요? 네, 이 방만 꾸미면 돼요. 어떻게 하고 싶은가요? 일단은요. 제가 저는... 일단 밀비트 해보겠습니다. 저는 티포즈를 한 잉클링 아니 제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. 에? 장난이고요. 그 저는 오야 대박. 저는 그 침대만 있었으면 될것 같아요. 그건 좀 아쉽지 않아요? 그러면, 그, 침, 침대하고, <웃음> 덤으로 더 이쁘게 꾸며줘. 오, 어, 뭐야, 얘 공중에 떴는데? 오, 대박. 잘못된 소문가. 왜 이래, 이거? 뭐야, 공중에 떴어, 얘. 저희 한번 이제 피곤니당. 꾸며볼까요? 얍 yep. 이제 여기 카메라 있어 여기 공구 공구 공구 예, 카메라 정말. 있음 아 눈알 굴리기 자, 아니 저런 말 면을... 시작하겠습니다 아, 유리도 없고 안전하지 않지만 아주 멋진 풍경이네요. 그렇네요. 오 음. 아. 어, 의자도 필요하네. 의자 앉을 수 있게 할까요? 아 좋죠. 무조건 제대로 지으실 필요 없고요. 저처럼 하시면 됩니다. 위험을 위해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해서 이런 것까지 준비했습니다. 어디 어디? 오오 오, 파묻혔어. 아 이거 옥토링들은 나 이런가봐. 너안 잡아봐. 난 떠. 어넌 뜨네? <웃음> 야 이거, 발카단 그거 발카단 이거 그거 아니야? 이거 그거 아니면? 너 그거 아니야? 그 머리카락으로 지탱하고 있는 거? 야, 머리카락이 그냥 움직이는데? 야, 기다려. 나 여기 다책 사, 책 사야 할 거야. 자기 그래, 그래. <웃음> 책, 냉장고도 필요하죠. 아. 세탁기, 아. 공룰, 너도 공룰. 야, 잠깐만, 선인장, 선인장 찾아. 선인장을 와야 돼. 예, 레코드. 됐다. 오, 야, 책 위에 앉았다. 완벽한데, 이거들 어디, 어디? 오, 대박. 응, 근데 이건 내가 앉을 수 있는 거잖아이정죠 어, 나, 나는 야, 이렇게 안 돼. 앉았다. 어, 뭐야, 나왜 꼈어? 꼈어 야! 어 나도 낀다. 꼈었어잘 날라서 오세요. 날라서 와야돼. 음잘 구워지고 있군. 분리. <웃음> 이거, 이거 뭐가 구워지? 아니 이게. 왜 이렇게. 저기 서인장이왜 저래요? 서인장 요리 중이라니까 지금. 얘 네, 귀여운 서인장. 소화 어, 느꼈다 어, 어 아, 그래서 이거 왜 있어요? 이게? 아, 그 위험, 위험을 위험 위해 <웃음> 이거 때문에 위험해질 것 같은데? 약간의 그 긴장감을 위해서? 오 어, 긴장감을 좋아하시는군요 공부하다 빡칠 때 그냥 이거 집어 제 창문을 집어치워도 돼요. 좋습니다. 뭔가 많이 마시는 점. 음 뭐야. 종이야인데 깨졌어. 잘못 게트했어 뭔가 먹었어. 잠깐만 이거 수박을 태우는 공간을 만들어야겠어 난. 여기다 냄비를 올려놔야 돼. 냄비는 맨날 출연하는 거 같은데 아무래도. 아 이제 응. 고정 출연진 됐어요. 우리 냄비씨. 우리 귀여운 라면냄비. 그리고 요 주전자도 어. 이제 자주 나오죠. 예, 무조건 렸어안 돼. 안 돼. 어디지? 내가 찾아올게 어디냐 이거? 어디까지? <웃음> 여기 있는네 에이씨. 여기 하교 여기 한쪽에 있냐? 그러게? 아저 <웃음> 위에도 틀려 있어 저 위에. 요줄다 틀려 있네. 요쪽 어... 줄. 어. 이 멀리서 잘 가려져 있는데? 뒤로 갈수록 청문해야겠어. 에다가 탁 은밀한 소등수냐 이거? <웃음> 어 소각장을 만들어야겠다. 소각장이 왜 있어요? 수박 태우는 거지. <웃음> <웃음> 원래 이런. 들었는데. <웃음> 원래 이런 거예요. <웃음> 알. 지금 집어넣어 꽤 했지만 여기는 세면대예요. 여기 아 네네네네. 네. 주방 저쪽 아니... 어이구. 비켜요. 네아 소각장 어다 만들지? 아 소각장? 아 여기 여기 적당하다. 목욕하면서 이럴 수 있는 물을 두 배로 받을 수 있어요. <웃음> 와 대박. 짠. 마음에 드시나요? 와 대박이에요 정말. 네 여기 비상무게도 있습니다. 어우. 아 비상무기요? 좀비 사태를 대비하는 어디 어디? 선량한 <웃음> 아니 근데 여긴 문이잖아요 제가 나가는 아, 그래 나갈? 왔다딸수 있으면 됐지 아 이거 어떻게 놔요? <웃음> 아니 우리 키 작아서 돼 이거 봐봐 어? 아이스크림 타 짜잔 야 어, 이거 아 꼈어 꼈어 꼈어 꼈어 아. 어. 누가 낼 소각장. 어 잠깐 내 네, 수박. 빨리빨리 어, 빨리 해볼까요? 네 좋습니다. 아예예 예, 예. 하하 집에 이런 것쯤 하나 있어도 좋지. 아 근데 너무 크다. 어, 안 나오는데? 그어 정말 색다르네요. 아 쓰레기통도 음. 있어야지 우리 집에. 여권은 목욕할 때쓸 그런 양도 이고요 물 받는 아내 어, 수박 어딨어? 아 여기 있다 약간 쓰레기 돈것같기서안데안돼 안 돼. 누구나 좋아. 이런 우인세탁기 하나선 돈이 있잖아요 그쵸 잠깐만, 니마. 아 뭐야, 여기 있어. <웃음> 내가 아까 점점에 <전쟁에> 넣은 건데? <웃음> 아니야, 아니야. 던드나 그이... 이건. 아니, 미친. <웃음> 똑같은데? <웃음> 아 그래, 요거, 요건 거요 세탁하는 거고, 요거는 그거야. 그리고 우리는 영혼 개가 살고 있습니다. 아씨 <웃음> 그 개의 이름은 어... 뭘까요? 어 고스트요. 아아 아, 그래서 영혼 개군요. 가스알까 그럼? 엄마 데 오씨. 아니 좋얘예자를 불태워야지. 아 조리기구 하나쯤은 있잖아요. 그쵸죠 그렇죠. 그쵸. 자 건강이 안 된다 좀만. 이거는 밥짓는 데예요. 찜기인가? 아, 찜. 우리는 좀 많이 먹을 거기 때문에. 저또 뭐가 있어야 되지? 아, 침대, 침대, 침대. 맞아요, 제가 부탁한 게 침대예요. 침대에 오징어. 오징어가 있어야 돼요. 어지 아! 어디다 <웃음> 어디다 해? 어, 딱 정, 정가운데다, 중간에다 하자, 여기. 관종? <웃음> 아니, 왜냐면, 은 중간에 뭐가 너무 없잖아. 이 정도? 좋아요. 제 매트리스 넣을게요. 네. 이거 맞나? 안고 도 있을 텐데. 오, 이거 좀 맞을 것 같은데. 아니, 안 들어가요. 오, 대박. 이게 크기가 안 맞는다고요? 아, 애매하게 안 들어가는데? 맞지 와, 안 대박. ]는데? 이게? 아될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네. 아, 왜 이래, 이거? 어. <웃음> <웃음> 아니, 저게 살아 움직여요. 잠시만요. 네, 네, 네. 아, 이 정도로 만족한 요아 예예예. 예. 저희도 이제 오징어가 있어야 돼요. 오징어요? 네. 오징어 인요 오징어 인형. 대개로 쓰게. 어 기다려 봐요. 그냥 그 쌩오징어 꺼내 주셔도 돼요. 아나 오징어 있냐? 얘 화로 어때? 야. 인테리어. 어, 어 여기 여기 화로 있어요, 여기. 소브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? 화로로 바꿨어요. 어, 네. 잘 왔습니다. 네. <웃음> 야 지금 못 찾아서 그런데 너가 좀해 주실 아오케오케오케 와이블리 깨졌는데 뭐야 맛 아, 술이에요 그거 뭐야 술 마셨어요? 아니요 <웃음> 마시, 마시지도 않은 거 그냥 부셨어요 아아 <웃음> 어디 찡? 뭐 아아 어. 응답 없음. 아니야. 뭐 오징어 정도는 없어도 되지? 베개베개 100개? 100개? 100개? 1개가베개 어디갔어 여기 여기 거기가 잠깐만 마지막으로 그할거 있음 기름통 어 안전 사, 안전 다각기 된가요? 아 이러면은 이러면 나 컴퓨터 터지겠지 적당히 해야겠다. 어뜨리게? <웃음> 네네네. 아유 집에 맘에참 드셨군요.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 주체를 할 수가 어, 그럼, 없네. 그럼 좀탈해도 될까요? 네네. 어 어디 올 수가 있네. 끝. 어, 어떻게든 말해주세요. 네, 아니, 같이 여기서 같이 어. 터지셔야지. 같이 오, 같이 터지셔야지 일러오세요 일러오세요 일러오세요 일러오세그아어 그래 갓.. 그래. 아, 아, 그래, 옆에... 그래, 가... 야 너는 그.. 술 타는.. 어나 볼증이야 야 카메라에 안 나와 아 그래? 좀 들어와 어 그래 그래 자.. 자, 쏩시다. 하나, 둘, 셋. 어우, 얘 아파. 야, 나팔피로 살았어. 와, 대박. 아, 좀... 어, 야, 나. 야, 제주야 응? 나그 아, 찜통 안으로 들어와봐 어디? 찜통 찜, 찜통? 어너 찜통 좀 나갔긴 하는데 왜 여깄니? 아니 나 죽었더니 뭐 살아있어 나 찜통으로 들어갔어 야 여긴 피하다아 아, 환생 아 얼른 가뭐라 다 뚫고 가기 어 맞다 어이 방이 아닌가 여기 당. 어 안돼 살아있던 옷을 캡치 했었는데 날아갔어 앗 <웃음> 그럼 저희 한 번만 더 터질까요? 짜이야 이거 좀 잘못됐는데 아 그래? 알겠어 알겠어 야 잠깐만 기다려봐 응날 방어하겠어 기름통이 어딨지? <웃음> 방호할래 잠시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런데 들어가실 어디 뭐 뭐야 오 대박 왜 앉아있지 야 꼈어 쟤 이 정도 괜찮지 않을까? 아! 야, 어디 갔어? 저, 저 멀리로 날아가 버림. 자, 나 던질게. 열등이겠지 어. 나도 던질래. 오. <웃음> 나 팔피야. 나 어디지? 여기? 잘 날라서 와. 여기 어딘가 있지 않을까? 그 너네 집 앞이야. 난네집 어딘지 모르는데. 아, 몰라. 끝나자. 우리 그... 그... 어, 찾았다. 찾았어, 찾았어? 다시 집으로 와. 있네, 빵이 있네. 어우 너무 많이 왔다. 야 봐. 재밌.. 재밌었다. 왜 카메라 앞으로 보이자. 오우 1. 뭐우 뭐야 뭐야. 어머 어머나? 어머나? 음 소각장, 소각장 불 다시 붙어 연료다 왜 넣어 연료 너도 넣어 들어갔 와, 대박. 어, 대박 어내피묻었어 <웃음> 와 대박! 야 썸네일 찍자 여기서 그래 야, 내가 좀 이런 식으로 설치 좀 해놨어. 쌍 이거 하나 가져올게. 음. 어떤 위치가 좋지? 막 이기 이기. 떨어지지 않고. 이렇 이런 식으로 하고 찍을까 그래 야, 우리 무기 들까 그래다 슬르탄어나 올라왔어 안녕 아 잠깐만 나 무기 탭에서 꺼낼래 저격총 아 찍자. 아냐, 니 맘에 안 들어. 다시 나 이거 둘래. 찍자. 어, 잠깐만. 너는, 너는 지금 찍어. 기다려봐. 응. 난 찍을게. 찍는데, 잠시만. 어, 찍어줘. 어, 내가 찍을게. 됐다. 찰카 에잇! 으아아아 끌게요! 어... 야 진대보소. 야아아 어, 이거 해야겠다 화아에좀 꾸려지지만 끝